전류의 세기가 300mAh인 어느 도선에 2분 동안 흐르는 전화량은 몇암페어인가 얘는 전화량을 물어봤으니까 곱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약간 좀, 어, 의해야될게 500, 아, 300이에요, 이거? 아, 300이구나. 300mAh니까 0.3 암페어로 고쳐주고 일단 단위를 오, 네. 2분이니까 120이잖아요. 해주면 얘는 36. 36콜럼 오, 네. 그렇군요. 이분이도 네. 조심시드리고, 네. 와이 단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전희의 세기가 이양페어에 어떤 도선에 5초 동안에는 전하량은 몇 콜롬인가? 애도 곱 똑같이 곱하기. 얘는 그냥 10 콜롬 바로 계산되니까. 와, 게임 그니까 멋져요. 얘, 얘가 어떤 도선에 담 면을 1분 동안 5암페어 걸어야 돼요. 그럼 일단은 전화량을 구해야 되니까 전화량은5 콜롬 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 단면 통과 전자 수는 몇 개인가? 1콜롬 당한 통과한 전자 수는 6.25 곱하기